정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시행사도 하나둘 손 털고 지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있다. 가장 사기꾼들이 많이 몰린다는 지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기꾼들이 몰리고 있다. 제발 부탁합니다. 명심하고 또 생각하시고 또 알아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조만간 대구 곡소리 나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조정지역 해제가 된다고 해도 잠시 움직이지 더 이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갈곳 없는 돈도 함부로 대구에 오지 못한다. 경기 악화, 전쟁, 인플레이션, 코로나 후유 증 환율까지 그 중에 최고는 대구 아파트 최대 물량 공급이다. 투기 세력이나 투자자들은 대구를 버리고 아파트 투자 단타를 위해서라도 강남으로 갈 것이다. 대구 아파트 영끌 쪽은 옛날 대구 미분양 사태를 기억해야 한다. 물론 그때도 대구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도 외곽에도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입니다. 투자자들도 사업이 힘든 사람도 조만간 모든 악재와 투기 때문에 대구 아파트 곡소리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였습니다. 스킬TV의 마지막 스킬 조언입니다. 옛날 대구 부동산 대구 아파트 뉴스를 보고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공부하세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자전거래도 투기꾼도 투자자도 오지 못하는 대구가 되었습니다. 예전 주요 뉴스.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하락 반전의 조짐이 나타나는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다락같이 치솟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춘 대구가 대표적이다.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며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공급 폭탄의 미분양도 급증하는 추세다. 대구 집값 거품 법을 이 붕괴하고 있다. 는 전문가 진단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 리콜제로 불리는 가치보장제는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98, 99년 확산됐다가 분양시장이 회복되면서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최근 분양시장이 침체에 빠져들면서 지방에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주택시장 트리플 악재, 칼바람 불면 칼춤출 준비를 해야 한다. 주택시장 위축세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싹쓸이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 설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괜찮거나 개발 잠재력을 지닌 곳에 미분양 물량을 선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9일 대구 등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 계약 1년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는 정부 발표가 있은 직후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대구 북구 동서변동의 한 아파트 단지 30여 가구 건설공사 중늘한 부동산업자가 몽땅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공을 앞두고 있는 수성구의 몇몇 아파트 단지에도 부동산 업자들이 여러 채씩을 계약한 뒤 입주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미분양 단지 대다수는 중도금 무이자용자 조건이기 때문에 당장 계약금만 있으면 여러 채를 계약할 수 있다.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입주 시점에 분양권 프리미엄 형성이 안될 경우 투기 세력들이 잔금 납입을 미루기 때문에 업체들도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당장 계약률을 올리자니 이들에게 집을 팔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살까요? 말까요? 분양 받을까요? 말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다리세요. 제발 제발. 플리즈. 이외 상담은 받겠지만 아파트 살까요? 말까요? 어디 좋나요? 등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